왔나 봐. 아니야, 누나 공격하려고 왔나봐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자기야, 하지마, 하지마. 저기? <웃음> 가면 좋긴 하겠다. 한 번만 더 가까이 와봐. 아니야, 루나 공격하려고 왔나봐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, 잠깐, 하지마. 하지마. 아왜 가까이가 하지마 너네 커플이야? 뭐, 뭐, 뭐, 뭐, 어우 뭐, 나 먹을 거 없어 나 먹을 거 없어 나한테도 성질 내봐 우리 한테 성질 내놓고 먹을 거 달라니 무슨 말 하는 거야? 염치가 있어야지 니네 우리한테 썸질래놓고 귀게나야 <웃음> 무서워 아니야 루나 기다려 루나 기다려 괜찮아 루나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. 너네, 밥 없어 빨리 꺼져. 못